오늘은 이걸로 한번 촬영해 볼게요. 어, 너무 잘 나왔어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잖아요 제가 거기서 갤럭시 S10 영상을 딱 보고 이건 사야 돼 싶어가지고 삼성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 S10 한 대만 주세요! 했더니 주셨지요! 제가 받은 거는 갤럭시 S10 중에서도 프리즘 그린 컬러입니다 이거 받았으니까 또 자랑해야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파티에서 나와! 했더니 팔대박프린 차였다고? 어머어머 플린 차였어? 울어? 우리 회사 친구 플린이 형이 차였대요 그래가지고 요 솔로 파티도 겸할 겸 자랑 파티도 할겸 그럼 저랑 같이 파티 준비하러 가시죠 네, 오늘 플린 파티하러 마트 왔는데 여긴 좀, 좀 많이 돌아두잖아요? 살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멀미나시면 안 되니까 좀 신경을 써보고 습니다 갤럭시 s 스0에 슈퍼스테디라고 이쪽에 이걸 누르시면은 짐벌로 찍은 것처럼 싹 너무 스무스하게 찍히는 그런 모드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걸로 한번 촬영해볼게요 플레이 형이 좋아하는 냉동으로 오늘 파티를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 일단 그 전에 뭐냐면 삼성에서 이 갤럭시 버즈도 같이 줬거든요 오케이 또 노래가 빠질 수 없죠 장보는 데에는 이거로 가보겠습니다 뭘산다 오늘 사실 플린 레 솔라파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직신도 짝이 있다는 속담에 맞춰서 모든 메뉴를 1 플러스 1으로 준비해볼 겁니다 오늘의 컨셉에 딱 맞는 1 플러스 1 상품이 있네요 한 박두 짝이 있는데 청경채 있을 유짝 호박 짝 있을 유 풀린 짝 없을 무 파프리카도 우리 한도 한라봉도 직신도 짝이 있는데 풀리는 짝이 없어 아잠깐 어, 진짜 너무 무거워 진짜 미칠 자 문자, 문자 왔는데 아 지금 이게 온스크린 지문인식의 잠금해제가 안면확하이 편하다 이게 한 손으로 다 돼요 플린 다 왔대 진짜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해 오늘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소드마스터팀플린은 검을 들고 하트의 가운데를 찾아줬어요 김플린 김플린 김플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다음을 탐펀 파르 테스트. 와! 우와! 우후! 여기는 에 기능이 자동으거는배리 만나. 잠깐만나. 헷갈려. 충전충전충전 충전이. 무선 배터리 되냐? 음. 이걸로하면 돼. 이걸로하면 돼. 어, 어. 충전기. 이게 바로 무선 배터리 공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내가 배터리가 내가 충전을 주는 거. 볼려 봐. 올리기만 하면 야! 와! 우야 날씨도 짝이 리는데어재밌 재밌어? 있는데, 음, 아, 재밌어? 재밌어? 음, 재밌어. 아, 재밌다 근데 왜 재밌긴 한핸드폰 <웃음> 아, 아, 켜주면요! 시원. 형 피가 몇시안 나와 얼굴이! 이럴 때 갤럭시 S10 초능한 모드를 켜주면요! 너무 잘 나오죠? 자씩습니 하나 둘 셋! 오 너무 잘 나왔다 진짜! 어 이제... 잠깐만! 형님형 음, 음. 뭐? 어머 울어 울어! 음. 어머, 음. 어머 울어! 울어! 왜, 왜이 울어! 찍거 봐야지 또 봅시다 솔로 파티 <웃음> 아 근데 에스텐을 찍은 거에스텐으로 보니까 화질 죽인다 진짜 음, 배터리 없다 <웃음> 너무 작은 음, 이럴테네 따아 좋아요 아 오늘도 수고했다 쇼팽 시다 이제 네 오늘 협찬받은 갤럭시 S10과 함께 홈 파티 솔로 파티 해봤는데요 일단 제 감상은 일상이 확실히 너무 편해졌어요 특히 제가 좋았던 거는 여기 뒤에 다 핸드폰이나 갤럭시 버즈 올려놓으면 충전되는 거랑 그리고 슈퍼 스테디 액션캡 저손 엄청 떨거든요 진짜 엄청 덜덜 떠는데 이걸로 찍으니까 하나도 안 떨리는 거야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갤럭시 S10 사명제 갤럭시 S10, 갤럭시 S10 플러스, 그리고 갤럭시 s 1 0 2는 3월 5일까지 사전 판매를 받고 있습니다 갤럭시 S10과 갤럭시 S10 플러스를 구매하신 분들께는 갤럭시 버즈를 그리고 갤럭시 s 1 0 2를 구매하신 분들께는 구선 충전 배터리 팩을 드리는데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꼭이 아이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 쇼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